네, 네. 그, 하치면 괜찮으신가요? 네, 네, 괜찮아요. 그, 제가, 네. 어, 어쩌,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지? 처음에는, 무슨, 어, 연락? 무슨 도라리 같은 거 하는데, 네네. 이제, 공연 같은 거 하는데 보러 와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네네. 아, 네, 그럼 연락처 드리고서, 아, 네, 나중에, 이제, 네, 어,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네, 갈 길을 보였는데 그래서, 연애상담 같은 거, 이제, 뭐, 이야기, 재료 쓰게, 말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네, 그럼, 쪽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갔는데, 이제, 옆에 따라분 오신 거예요. 네, 네. 아나 분이랑 이제, 비슷하게 하시는 분이어서 도와주러 왔다,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있었는데, 그분이 먼저 가, 시간이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어, 먼저 가고, 이따라이 계속 얘기, 이제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아 네,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뭐, 이제, 제가, 의도치 않게, 그 연애 상담 부분에서, 뭐 얘기를 하다가, 어, 교회 다니세요? 이래가지고, 그 네, 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어, 뭐, 제가 좀유음이 강한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자기가, 이제 뭐, 자기가 전도사, 전두산, 전동사님 어쨌든, 뭔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아. 뭐, 말씀을, 이제, 청년들한테 분 말씀을 알려주면, 그런 걸 하고, 교회에서 당담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 진짜요? 그렇게 하다가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둘이서 성격 보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네. 아, 전 좋죠. 이러고서 하다가, 둘이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어, 좋은 기회가 생겼다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자기도 하 자기도 이제, 목사님, 옥상님,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무료로 배움을 이제, 알려준다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아, 가게 됐는데, 네. 저, 아, 그, 그, 동영상에서, 말씀이, 저는 아직, 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갔다가 못 갔거든요. 한2 개월인가 갔다가 못 가가지고 음. 어딱 여기까지 배웠어요 뭐지 비유를 푸 이제 비를 이제 풀어볼 거예요 <웃음> 하는 부분까지 웠거든요 음. 근데 그 영상에서 너무 갑질 거예요. 그 실천지 저실천라고 생각, 생각 안 했는데 상황도 생각 안해 봤는데 이번에 실천지 터지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어떻게 알아보다가 내용이 너무 비슷하니까. 혹시 뭐, 이실천증거 하고, 성담을. 100%, 100 신천지야, 100% 신천지. 진짜요? 네, 네. 거기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공유한테얘면안 된다. 귀에다. 네. 그 왜냐면은, 뭐, 지금 사단이, 막, 말씀을 이제 뭐 다행이게, 못 배우게 막 막, 막, 막, 막, 막, 사 사단을 이용해가지고. 어, 누가 복음 네. 어, 누가 보금 8장 15절 이하에, 8장 11절부터 15절 이하에 보면, 네 가지 시가 나오고 이제 진리가 우리 자매 마음판에 새겨지기 전에 네. 다른 곳에 말하면 사람이 우리 자매에게 진리가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니까 네. 절대 어디 가서 말하지 말고 강사하나 네. 가르치는 사람이 또 돈을 안 받고 무료로 가르치는 기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네.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말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이제 비유가 봉합되어 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가라지 비유, 씨, 씨 뿌리는 비유. 네. 그래서 씨가 자라고 풀이 돼서 나무가 되면 이제 이걸 천국인데 천국 비밀을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비유로 봉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천국 비밀을 모르고 그래서 비유 공부를 해야 된다. 언제 어, 똑같이 네, 언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웃음> 그래요. 그게. 그 돈도 받았어요. 그 뭐지 이렇게 어느 곳을 빌려 가지고 하는데 거기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서 한 7만 원이라고 았 거예요. 저는 어, 말씀 배우는 생각에 신철지라고 생각 나라 그래요. 아 어, 이거 배우는데 그 정도면 괜찮죠? 그래서 냈는데 음, 7만 원, 5만 원 지역마다 7만 원 내고 5만 원 내기도 하는데 네. 이제 사실은 우리 자매가 그쪽에서 가르치는 강사나 네1대1로 공부했던 그 복음방 성교사 전도사가 네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 자매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네. 설마라고 한 거예요. 설마. 네. 근데 이제 이게 제이 완전히 우리 자매도 속을 만큼 신천지 성경 공부나 신천지 쪽의 사기수법이 교묘하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자매가 속은 거고 혹시 휴대폰 번호 바꿨어요? 아니요. 계속 여태까지 지금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통화 최근에 했어요? 통화는 아니고 단체방에 그 그, 비명으로 짝 지어가지고 한다는 네네. 걸 봤는데, 한, 제가 한, 한가 어, 어, 있거든요. 네네. 그게,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네. 이제 단체방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월요일인가? 월요일부터 수업을 시작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려고. 네네. 아, 그런데, 근데, 이제, 말, 아직까지는 그 말씀하는 거, 들었을 때, 아, 그러면은, 이게, 성손에 뭐지? 성회가 아니고, 그 성과악의 구분이 있는데, 네. 이제 두 가지 씨, 가라지와 진리, 비밀가 네. 있는데, 하나님의 씨, 짐승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 사탄의 세계,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가 네. 네. 네. 어느 쪽에 소속되어야 되겠냐, 어느 네, 쪽에 소속되어야 되겠냐,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야 되겠냐.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할 때, 피조물 사단이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어요. 아, 그,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 아, 아, 네, 네, 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의 수평선상에 같은 악신의 위치에 네. 올려놓는 게 아니라 사탄은 인간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종속 관계에 있어. 밑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네. 사탄을 하나님 옆에 두잖아. 아, 네. 그 위치에. 네. 네. 그래서 사탄이,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지. 네, 네.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미혹해서 같이 지옥에 가고 싶은 게 사탄의 계략이지. 네. 근데 신천지에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저희는 저는 신학을 10년 이상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네. 공부한 사람이지만, 우리 자매같이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했다고 했을 때, 네. 신천지가 말하는 게 정말 성경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상담할 때마다 두려운 게이 네. 통화가 끝나고 나서 또그 언니들하고 만나고 수다 떨고 거기 가면 네. 젊은 언니 오빠들이 많아요 분위기도 좋고 그 헉! 그, 네, 헷갈리는 게그 제가 신천지 영상을 구별하는 영상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그래, 근데 거기는 거의 나이 스신 분들이 되게 더 많거든요 젊으신분들은 거의 나 언+ 어, 언니 오빠들은 얼마 없어요 한세가1열명 응. 그리고 나머지로 거의 삼사0명 이분들 다 거의 어르신 분들이고 이게 응. 그래가지고 어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가 신천지가 막 여기 막 가끔씩 와가 그 옛날에 와가지고 자기들 말씀 베껴가지고 가서 막 가르친다고 예 <웃음> 네, 그래가지고 이 그러면 거기서 여기그 무슨 어 사단과 이제 뭐 영적 전쟁 이런 거 그럼 다 말이 안 되는 다 허위 사실인가요? 다 허위. 어디까지가 응. 맞고 어디까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너. 어. 신천지가 네 신천지 강사들이나 신천지인들이 네 우리 친구한테 가르칠 때너 신천지에 가, 절대 가면 안돼 신천지는 사기꾼들이야. 네 어, 맞아요 그때 얘기하는데 우리 근데 신천지가 <웃음>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매가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났을 때. 네. 우리가 사실은 신천지인데, 너가 네. 공부를 해서 확인했지만 성경 아닌 것이 있었냐. 아, 그렇게 말이야? 네. 그래서 아. 우리가 널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한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해했어. 네. 선한 거짓말. 아, 갑자기 끊겨가지고 <웃음> 선한 네, 거짓말로. 네. 우리가 신천지가 맞는데. 네. 너를 위해서 선한 거짓말을 한 거야. 네가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가 신천지인 것을 밝히면. 네. 네가 성경 공부를 포기할 것 같아서 우리가 속였으니까 이해해 줬으면 하고 또 설득하면 아, 진짜요? 네. 거의 다 넘어가요.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천만 다행이었는데 이제 또 다시 신천지인들이 네. 이제 작업을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시작하고 이제 또 다시 모여서 네. 성경 공부를 하고 결국은 신천지로 이제 끌어 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그아 재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으시고, 자기가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거는 절대 아니다, 이런 식으 얘기를 하셨는데, 막 그, 이마이막그분이 자기가 예수님 대신 오신 분이라 막 그렇게 얘기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게더 하나요? 그 얘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네네. 우리 자매는 신천지 성경 공부를 6개월을 안한 사람이잖아. 이제 아, 하려고 그러니까 네네. 사기꾼들이 처음부터 네네. 내가 사기꾼이라 말하는 게 아니고 네네. 다 공부를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 신천지 이제 초등 과정이라고 해서 비유풀이 시반나무새부터 해서 비유풀이 한 30과 정도를 배워요 한달 동안 네네. 그리고 이제 중등 과정, 고등 과정까지 가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네. 신천지에 입교하기 전에 이만희가 구원자다, 이렇게 직접 대놓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네. 완전히 세뇌가 된 다음에, 신천지에 입교를 하고 나서, 어, 진짜 좋다. 음. 그면 네. 이제, 네. 이기, 어떤 이긴자가 있다라고 성경공부하면서 운만 띄아요 이긴자 나오던가요, 이긴자? 네, 네. 그, 그, 그 뭐지? 이긴자가, 이스라엘이 뜻이 이긴 자라고 그렇게 어둡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이제, 구약시대에도 네. 요새 야곱을 이긴 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약때 이긴 자는 야곱이고, 그럼 세림 네. 때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이긴 자인데, 계시록 마지막 재림 시대 때또 어떤 이긴 자가 있는데, 네. 이렇게까지 운만 띄워놓고, 이제 완전히 어. 세뇌된 다음에 그 이긴 자가 바로 이만희 총회장이야. 안에 들어갔을 때. 아.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자매가 그, 신천지 교육이, 그, 지금 초기 단계에서. 내가 신천, 내가 공부한 곳은 그렇게 나쁜 곳이라는 그런 인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근데 막상, 이제 내용은 보니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거고, 신천지에서 한게 100% 확실하거든요. 예, 아주 조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자매가. 네네. 이제 마음의 결단이라는 걸 해야 돼요. 네, 저, 네네. 그, 원래는 여기서, 아, 무슨, 조, 어, 공책 같은 거필기로 하는데, 그것도 어가까지하고어까지 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애들 가을차 되니까, 음성 파일을 그, 서, 타입에 보내주셨어요. 혹시 그거 제가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보내드리면 좋죠. 네, 그거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웃음> 그, 그것도 그렇고, 그, 복음방 할 때. 네네네. 1대1로 공부를 몇 개, 얼마나 했어요? 한 2주, 3주? 네, 네, 한그 정도 한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한 명이 꼭 같이 있었잖아요. 아니요, 조금 자에어요 1대1로만 있어요. 두 명이 있 네. 공간에 두 명이 있었어요. 네. 그럼 이제. 그 그냥 카페, 카페 같은 데 가서 했어요. 그걸 그러니까 네. 가르쳐 준 사람이. 네, 네. 뭐 또래 청년이었어요? 어, 한 20대 후반 그 정도요. 여자? 네. 음, 언니가 가르쳐 줬네요. 네. 우리, 우리 청년 몇 살이나 돼요, 나이가? 아이고. <웃음> 큰일 날뻔 했다. 큰일 그게 아, 우리가 학교 가면 저 비학교가 저, 그 안갈뻔 했어요. 그렇때문에 시간 안아가지고막 <웃음> 막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 다 이제 말씀말 배우고 하려면 다 이제 조, 곧 주시고 막 아,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나이 말씀 듣는 게더 중요하지 하고서 안갈뻔 했어요. 아, <웃음> 큰일 날뻔 네. 했어요. <웃음> <웃음> 이제 문제는 네. 이제 앞으로 네. 이 사건 말고도 이니가에 네. 너무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네. 다른 방법으로 우리 자매를 공격할 건데, 보 네. 요... 청년들 네. 같은 경우에 네. 들어가서 여기가 이단 사이비 집단이구나 하고 깨달은 시점이 3년 정도 되거든요. 아, 진짜요? 그리 3년이 지나도 이게 틀렸다고 판단하고 나오면 좋은데, 네. 네, 그, 그 정도 되면 내 주변에 인맥들이 형성이 돼버려요 아. 친구 관계가.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쪽으로 그냥 가버려요. 아. 그래서 이제. 아니, 저, 그, 그래서 그, 같이, 일, 한 명, 그, 여처 파트가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아니, 유튜브를 봤는데 네. 너무 똑같다. 네네. 그래서, 어, 아, 의심을 살짝 가는 그랬더니, 언니도 보고, 어, 그 언니가 왜 이렇게 똑같냐면서. 근데 아직,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얼마 안 되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서로 저희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근데, 그래서, 우리 자매가. 네. 자매 지금 통화 혼자예요? 옆에 누구 있어요? 저 혼자요. 그래요. 자매가 네. 네. 자매가 전화했던 그 옆에 그 언니 있잖아요. 네. 그 언니는 신천지 1년 6개월짜리 신천지인이에요. 아니 그 언니 말고 다른 파트너 언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네. 파트너 그 언니가 내가 네. 네. 가르치는 아. 그 언니 말고 이제 가르치는 직접 관리하는 언니를 보통 내가 네. 입사기라고 하는데 그 파트너 언니. 내 옆에 네. 네. 네. 옆자리에 앉았던 언니 있잖아요. 네. 저 그 스파인가요? 동기라고 생각하잖아 네 아니에요 아 진짜요? <웃음> 일부러 우리 자매의 고민을 옆에다가 얘기를 했을 때 네. 우리 자매를 이제 옆, 자매 보고 하는 간첩 스파이에요 스파 <웃음> 진짜요? 나 알겠는데 <웃음> <웃음> 아이고 아, 왠지 면지 그 언니가 만남, 그 만났다고 했더니요? 그 <웃음> 언니는 어디서 만났어 그랬더니 실천지 막그포석하는 곳들 거기다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였는데, 거기는어그시구이뭐 사이트가 있었는데 뭔가 카페라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올랬다그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는 만난 그 소개시켜 일대일로 그, 가르쳐준그 언니랑 이1 년을 저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배인그이 뭐, 기회가 안, 안 찾아왔어가지고 1 년을 기다리면서 지금 공부를 배우는 거라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기예요 사기. 그러게요. 하하하하 <웃음> 네. <웃음> 아 어, 그 나는 그런 것것 것도 모르고 응. 언니도 빼워야겠다 이랬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내용한 거예요 그 언니는 우리 자매의 모든 것을 위해 보고하면 아아서 이제 우리 자매를 관리하게끔 그리고 이제 자매가 신천지에 들어가면 네, 네. 그 옆에 있는 짝지 언니 밑에 열매가 되는 거예요 어 아이고 지금 사는 지역은 어디예요? 현 시간까지 맨날 힘들게 막 가가지고 막 벌써 들어야겠어도다 <웃음> 없으니까 저돈못 받나요, 그거? <웃음> 어, 두리로 이렇게 말씀을 위에서 배우는 게 낫겠죠? 네. 성격 공부 목사님한테 발표 달라는 게낫겠죠 근데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 같으면 성격 공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조금 또 작은 교회들은 안 성격 공부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네. 아이고. 그아 서로 공부 그 원래 하는 게 있었는데 잘안 들었거든요. <웃음> 아니요, 저가요아직 믿음이 약간... 그래서 제가 다행인 거거든요.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가르쳐야 같이, 티날뻔했어. 나 진짜... <웃음> 와, 나이대 거의 싸이... 와, 나 진짜 이단 가족들 그리 믿어야 했네. 아니, 노예될 수는 있어, 노예될 뻔. 여기에서 내리면, 네. 돈을 아십니까? 하면서 젊은 여자 하나, 청년 하나, 옛날부터 다행이네. <웃음> 네네네, 네, 맞아요. 그 누가 그 지나갈 때마다 어휴, 기운이 아주 좋아 보여 이러면 아휴, 그냥 지나가는데 사람이 <웃음> 그렇게 대놓고 그서으 그랬던 게 진짜 완전 어려운... 모순만 다르지 평생을 그러게요. 신천지의 청년들도 그렇게 살거든. 아침부터 가서 전단지 뿌리고. 진짜요? 네. 예. 근데 처음에는 다 좋지. 그 혹시 이그 제가 그 파트너 언니가 집이 근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나 놀러가서 도채 그랬거든요. 네네. 어 사실 근데 거리를 안 지더라고요. 그, 혹시 그래서 그런가? <웃음> 우리 자매가 지금 경계를 놓치면 안 되는 게. 네, 우리 자매 그 신청 썼을 때집 주소를 적어놨잖아. 집 주소요? 어. 안적어 적었나? 당연히 적었지. 아 진짜요? 네. 와씨. 문제는 조금 있다가 계속 전화를 차단하고 안 받으면 네. 이제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돌아 네. 오는데 혼자 찾아 오면 집은 네. 나빠서 욕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두명 네. 이렇게 같이 와서 우리 자매한테 네.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여자들은 어떤 <웃음>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리고 또 커피 카페 가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네. 어, 내가 또 공부 한번 해 볼게 이렇게 되거든 마음이 약해져서. 아 그래. 저는 지금 저희 일로 들어가시다 떠나신 그 원리가 이제 확실히 와있어 진짜. 학교가 많아요, 진짜. <웃음> 아이고 참, 조심해야지 그리고 이제 <웃음> 아, 네. 어, 저희 이름은 정진영이고 네. 이제 밑에 보면 정진영 목사 찍고 성경 공부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네 이제 신천지나 통일교 문성명이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정명석이 네. 그다음에 이제 구원파 박옥수 네이 대학도 가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또 다른 이단들이 접근할 때 예수님하고 네. <웃음> 성령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그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거든요 네, 네 아들 하나님 네 예수님이 지구를 창조했다는 얘기 지금 처음 듣죠. 예, 아니요 저 그거죠. 저 그거 어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이 곁에 있으셨다고 이런 식으로 내용 있잖아요. 네네. 그 말씀 아니 그창세기 창세기 아닌가? 그 <웃음> 거기서 말씀 예수님이었다고 그렇게 아닌가? 그래 맞는데. <웃음> 네. 이제 신천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창조주로도 인정하지 않러니까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 아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네. 창조하는데, 네.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이단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이단 사이비를 구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네네. 우리 자매가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 네. 다시 안 넘어간다는 거지, 사기를 안 당한다는 거지. 음. 아, 너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응, 힘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인간적으로, 네. 종교적인 문제 말고. 네. 대학은 어떻게 있어요? 아, 네. 다행히 예정대로. <웃음> 지금 그럼 대학교 과정은 밟고 있, 있어요? 네, 네. 아, 그래 잘했어요. 그냥 또 이제 막상 대학 시작되면 우리 자매의 정보가 신천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아... 선후배 <웃음> 선후배를 선후배들이나 이렇게 해서 또관또 또 해요. 그럴 때는 강하게 내가 의사 표현을 그그 아, 그 정보 진짜 학생식품인가? 그 제가 무슨 니다 그상담했다 했잖아요. 네네. 아, 거기에 해봐다해봐다저래그처음저장해놨나 <웃음> <웃음> <처음부터> <웃음> 아니, 그거... 아... <웃음> 이름 겪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왜냐면은... 이름 안 해도 그냥 그거를... 어차피 내부 그냥 스토리 쓸거면 무험을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왜이러을 살짝 왜하그러는데 지는 것에, 그리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여자이한 <웃음> 사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네. 살다보면 약점 잡힐 일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약점을 갖고 공격할 때마다. 네.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야 돼. 항상 당당히. 아. 아, 네네. 그래야지 실씩하지 괜히 그런 거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 진짜요? 네, 맞아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웃음> 아니에요. 네, 감사해요, 정말. 네, 힘내시고 또 어떤 일들이 반복되거나 주변에. 네. 누가 친구가 이런 일이 당하거나 하면 연락주고. 네, 네. 이거는 가족들한테 다 알려야 되는데, 어쩌까? 아, 진짜요? 안 돼서 말아야지 <웃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 혹시나 네. 가족들한테 심각하게 하지 말고 네. 엄마, 아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혹시나 그들이 나를 또 괴롭힐지 모르니까 네.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해놓으세요 또 괴롭히거든 아, 진짜요? 아, 말하면은 그거 <웃음> 그 입장에서는 이제 혹시 몰라서 네, 네. 그 문제를 심각하게 하지 말고 네. 내가 성경 공부인 줄 알고 했더니, 내가 들어보니까 이상이 네. 나왔다. 네. 그래서 인터넷에 쳐보고 하니까, 우리 자매가 공부했던 곳. 네. 지금은 이제 딱지 없어져 버렸겠구나. 그, 출입금지 그거 붙여놨었을 건데. 어디가 그 아, 아, 네. 공부했던 곳에. 네. 터지고 나서. 아, 실신청드는곳이요 예, 예. 아, 진짜? 요가에 그, 출입금지 제의보고서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떼었을 것 같아. 그 기간이 지났거든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일단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뭐 이리스 연락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드려도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